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지 쪽에서 하신다고요? 네. 네, 네, 네. 어, 지금 그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몇평 정도예요? 지금 17평이에요. 그 위치는? 그 수지구청이요, 이번 출구 쪽에서 네. 한 100, 150m? 100m? 예, 네, 음, 150m. 네. 번화가 쪽인가요? 번화가, 예, 그렇죠. 음, 음, 그런 편이에요. 그 옆쪽에 뭐 빵가게들은 어떤 게 있어요? 낮은 편에 파리바게트 있고요. 맞은 편에. 예, 또 옆에 또길 하나 건너서 네. 어, 개인 빵집인데 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오픈한 지 1년 조금 된 그런 게 있고요. 네. 저희가 3년 차거든요. 3년 됐거든요. 어, 네. 뒤쪽에 또 무슨.. 무슨 저기.. 효밀효밀 품종 해가지고 하는 데가 조그맣게.. 음, 음.. 가까운 곳에 벌써 외장이 3개가 더 있네요, 빵집이? 아, 네네. 그만큼 수요가 있는 쪽인가요? 예,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원래는 앞에 맞은편에 파리바게트가 네. 저희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는데 음. 저희 때문에 이제 잘안되는지 하여튼 뭐 거기서 문을 닫았어요 한달반 음, 동안 음. 그러더니 이제 새로 사람이 사장이 새로 들어와서 음. 싹 리모델링해서 다시 오픈을 한 거예요. 아, 업자가 이걸로... 바뀌면서 빵집 뭐 전공 같은 거 하신? 제가 건가요? 전공을 안 하고요. 네네. 저희 남편이 네. 퇴직하면서 명퇴하면서 네. 그래 제가 음.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음. 제가 찾았던 게 이제 빵집이에요. 빵집을 제가 주실려고? 직접 빵을 만들진 않아요. 기술자가 있어요. 기술자가 따로 있고 예. 관리가 잘되나 그게 처음에 제가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요. 기술자를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주인이 모르면 절대 기술자를 예. 다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시행착오도 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음. 그3년 그 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제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이제 결국은 아 이게 안 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무모하게 시작했구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가은딱 보이시네요. 그러면 사장님이 직접 배우셔야지. 음... 그거부터가 우선이죠. 근데 배우는 게 지금 제방사님도 기술이 거의 3 0년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자, 뭐. 그 차이가 있어요. 30년, 40년 장사를 안 하고 주방에서 엄청나게 하신 분들이 네. 왜 장사를 못할까요? 응. 주인의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응. 주인이 정성껏 해 나가는 가하고 네, 네. 대빵사가 해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종업원 상태에서 나간다고 네, 네, 생각하면 네, 네. 미묘한 차이가 생기겠죠. 여기 보니까 지금 명장이라는 데는 주인이 할 것이고, 네, 네, 그죠? 호밀 네, 네. 뭐 하는 데도 주인이 해야겠죠. 네, 주인이 해요. 해야. 그죠? 파리바게트가 얼마 전에 문을 재오픈을 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명장 호밀 뭐빵 하는데 이런 데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네. 제가 이렇게 요즘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점집 같아요. 점집. <웃음> 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본인이 제일 빨리 느끼실 거예요. 장사 했을 때아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됐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끈을 놓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사장이 네.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딱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까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아, 재판사가 바뀌었죠 여러 번 바뀌었죠 여러 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한네번도 그죠.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음. 이대로 그냥 가게를 내놔야 되는지 아니면 은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김밥집을 생각하고 김밥집을 하면 어떨까 그 제가 할수 있는 게 그냥 배워서 할수 있는 게 그런 분식집 프랜차이즈를 하면 은 어떨까 해서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그것도 좀 상의 좀 드리고 어차피 저도 그안 해봤잖아요. 그건 또 일단은 빵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은 본인이 정확하게 그거를 컨트롤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계속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또 지금 계시는 분도 어차피 사장님이 컨트롤 못하면 은또 나가실 거예요 그럼 또 구하려면 또 텀이 벌어질 거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또 들어오면 또 빵맛이 바뀌잖아요 그 빵맛을 보고 네네. 단골들이 생기는데그 사람이 바뀌면 그 전에 있던 단골들은 또안 오게 되거든요 네. 3년 동안 하셨는데 네. 그 사람 나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요 웬만한 가게는 3년 정도 하면 잡히거든요. 그게 딱 원인이죠. 그래서 사장님이 딱 판단하기 맞아요. 할수 있는 걸로 가야 돼요. 사장님 컨트롤할 수 있고 사장님 판단할 수 있고 하다못해 주방이 빠져도 사장님이 나서서 할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그때는 선택을 했던 게 제가 좀 식당보다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음. 접근한 거였어요. 제가 음. 또.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큰 문제가 되는 게 가게에서 편하게 할것 같으면 장사 편하게 할것같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식당보다는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음, 장사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오늘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지금 장사하시는 뭐 이제 스타일이나 네네. 아니면 일단 처음부터 놓치신 건 맞아요. 네, 네. 장사를. 그 위치, 상권, 그리고 사장님 스타일, 장사하는 노하우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장사를 하셨는지. 그러면 이제 그 빵집이 아니라 빵집이 다른 아니라. 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빵집으로 해서 다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도 되고. 사장님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가는 거죠. 저 우리 예전에 빵집 잘 되는데 있었지. 네, 경기도 광명. 그지? 그집잘 다리도 안 좋은데 맞아, 장사가 잘돼요 음. 혹시라도 전술을 해줄 수 있냐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고 지금 사, 사용하시는 거에서 그대로 상황만 바꾸고 사용할 수 있게 할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요 제가 배워서요. 음, 알고 가야 돼 김밥 김밥 하셔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그 가르쳐준다 그래서 며칠이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사장 대표님 말씀대로 그 그러니까 뭔가를 본인이 할줄 알고 그걸 할줄 아셔야지. 김밥집을 해도 아줌마 빠지면 안 나오면 본인이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빵집도. 근데 빵집은 이제 더 이상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제느낌에는 메리트는 만드는 거예요. <웃음> 지금 질려서 그렇지. 근데 사장님은 분명히 나한테 그러잖아, 지금. 돈 들여서 이거 바꾸도 될까요? 안드리고도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야죠. 어차피 경험하는 건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될거고 김밥집을 하셔도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확하게 제가 봐야 돼요. 거기서 살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시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결정을. 네. 근본적인 원인이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장사하면 안 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어, 그것도 맞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월세는 얼마예요? 거기는? 330이에요. 부가세 빼고. 17평인데 하.. 아, 비싸요. 네, 비싸요. 자, 근본적인 거. 사장님 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장님 해도 되겠다 싶으면 제가 하라고 할게요 아. 사장님이 장사를 해도 되겠다 아, 그런 판단이 들면 하라고 할게요 먼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네네. 근데 그게 안되면 은 근본적으로 하면 안돼 아예 사장님은 관리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돼요 음.. 요즘 음자하고 음자하고 돼가지고 <웃음> <내가 좀 웃음> 음식 장사는 더힘들어 사실 뭐 빨래방이라든가 뭐 많이 생겼죠? 그런 게왜생길까 관리하기 싫어서 생기는 거고 무인점퍼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쪽으로 권해드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쪽이 맞다고 판단하면 그쪽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실 수 없는데 이걸 하라고는 저는 말 못해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그 자리가 괜찮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게맞다 판단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장사하는데 노력 안 하면 은 장사할 수 없어요. 아니네요.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대표님을 음. 만나고 그런 거는 음. 저보다는 어쨌든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는거 선택할 수 있, 그걸 보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맞다면은 그 자리 과연 그 자리에서 도난드리고 최선의 방법이 뭔가 그걸 찾고 그래도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싶으면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낫겠다 자리가 것도? 괜찮으면. 아예. 바꾸는 거라도 제가 더 알려드리겠다. 음. 마음 다 잡고 하셔야 돼요. 그냥 허지부지 지금 그 마음으로 같이 하면 은 절대 안 됩니다. 한국에서 공부 안 하는 애가 외국 보내놓으면 공부할까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자리 옮기고 브랜드 바꾼다고 장사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가능합니 아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